안녕하십니까?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 미간이 좁아서 화난 표정으로 남들이 오해한다고 라 어, 저에게 질문 주신 사례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, 왼쪽에 미간 좁은 여자에게 어 남자가 아 잘못 수다 수작이라도 좀 걸었다면 어 귓방망이 한대 얻어맞을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. 남자를 아주 그 초식남으로 만들 기세인데요. 어 반면에 오른쪽에 미간 넓은 여성은 어 남자들이 뭔가 좀해 보려고 어 해도 뭐좀어 여지가 있다라고 어,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미간은 그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느 사람이 미간이 이렇게 좁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어 여지가 굉장히 좁은 것이고 어떤 여자가 이렇게 미간이 이렇게 좀 넓다 아 싶으면 아 이거 좀뭐 뭔가 좀 해볼까 좀 이렇게 어좀 널찍하네 하고 이렇게 편안한 어, 인상을 주게 되는 관상이 되겠습니다 눈썹 사이에 미간이 좁은 것은 이렇게 속이 좀 좁아서 융통성이 좀 적고 고집이 이렇게 세고 어, 이렇다고 어, 생각되는 관상이고 미간이 이렇게 넓다 아, 싶으면 좀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면서 어,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사교성도 많고 어, 그런 여자 관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사교성이 이렇게 너무 많고 또 이렇게 넓다 보니까 여러 남자들이 이렇게 대시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성적으로 또 물난할 여지도 어, 있는 어, 이렇게 좀 좋은 게좀 너무 지나치면 좀 나쁜 것이 되듯이 어, 또 이렇게 좀 성적으로 물난할 상이다. 이런 면도 있습니다. 지난번 관상 성형의 목적에서 어,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본인이 그 속마음 속으로는 굉장히 속이 좁고 아주 철두철미하고 계산이 철저하고 어 이렇게 어 자기 마음은 그렇더라도 남들이 나를 볼 때에는 어 넉넉하고 어 이렇게 편안하게 봐주는 게 관상의 이득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 다른 사람하고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겠죠.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 이렇게 따질 수 있듯이 관상이 좋으면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선하면 관상이 좋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왜냐면 어떤 사람이 관상이 좋다.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좀더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, 너 공부 잘한다. 착하다. 착하다.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, 야 너는 나쁜 놈, 나쁜 놈.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악평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잘못되는 확률이 많아지듯이 좋은 관상이 되면 남들한테 좋은 위치에 서기 때문에 어, 그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만약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상이다. 어 그러면 만약 그 어디서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다들 그 사람만 의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점점 어, 삐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, 그렇기 때문에 관상 성형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쁘다고 라 하더라도 좋은 관상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삶이 더 윤택하고 고급지게 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관상 성형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미간이 좁은 관상이다 아니면 눈썹하고 눈하고 가까워서 전태궁이 좁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미간이 더 좁아지지 않도록 미간을 좁아지게 하는 근육은 추미근이기 때문에 찡그리거나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미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톡스를 꾸준히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마 거상술을 하면서 추미근을 절제한다든가 해서 미간이 좁은 사람이 더 좁아지지 않도록 도리어 넓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관상 성형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혹자는 뭐 그게 성형이 필요 있냐 자꾸 이렇게 그 그, 찡그리는 표정을 하지 않고,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을 하지 않으면, 어, 자연, 자연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,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어, 그러면은 더욱 좋죠. 어, 더욱 좋지만, 의료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감기에 아무리 걸리지 않, 않도록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,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?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약안 먹어도 낫죠. 그렇지만 약을 먹게 되면 좀더 편하게 그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상 성형은 뭐 이렇게 자, 자주 웃고 좋은 표정을 짓고 그러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도와주는 도와줘서 더 좋게 관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간이 좁은 관상, 미간이 넓은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눈과 눈 사이가 좀 이렇게 좁은 관상, 뭐 미간하고 눈과 눈 사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혼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미간이 좀 좁은 관상에서 코 성형을 해서 콧대를 이렇게 높일 때좀더 좁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,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